안녕하십니까 6월 16일자 대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주야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FMC에서 금리정책을 0.75% 인상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시장은 하락을 보인 듯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에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매 판매가 둔화되었는데 공급만 불안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에 힘을 더했네요. 원유는 지난 원유 재고가 196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과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둔화돼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이번 자이언트 스텝은 1994년 이후로 28년 만으로 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약 처방으로 보이는데요. 외부 요인인 전쟁과 중국의 봉쇄 등으로 여전히 경계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시장마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 시장은 추가 상승을 이어갈지 반납할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드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들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66%, 매도 34%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66%, 매도 34%로 역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1%, 매도 89%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500포인트와 12,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4달러와 120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05달러에서 1,88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은 신중히 접근하시되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